오늘은 전신운동, 코 집중해서 해보실게요. 브릿지 8번 천천히 엉덩이부터 올라가시고 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투앤 내쉬면서 후 올라가시고요. 목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어깨 멀리 귀엽게 멀리 앤후 쓰리 앤 가슴부터 쭉 내려오시고 And four, 쭉 꼬리뼈부터 스카즈 테이프 뜯어올리듯이 천천히 한칸한칸 한칸 내려오시고 And five, 후. And 가슴부터 쭉. And six, and 후. And 가슴부터 다운. 시선 부드럽게 천장 보시고 And seven, and 가슴부터 쭉. 라스트에요, and eight, 쭉. 앤 가슴부터 귀엽게 멀리 내려오세요 잔수 한 한번 쉬시고 이번에는 싱글 렉 브릿지 펄스 하실 거예요 오른다리 먼저 들어서 밴드 앤 위로 쭉피시고 왼다리 눌러서 25초 동안 펄스 앤흐앤흐앤흐앤 흐, 앤, 흐, 앤, 흐, 앤, 흐, 앤 하실 때 허리를 천장으로 밀어 올리시지 않아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있는 데를 위로 쭉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발끝 길게 하시고 그렇죠. 앤, 흐, 앤, 흐, 앤, 흐 그렇죠. 25초 하시고 반대다리 앤, 들 왼다리 들어서 위로 펄스 앤, 들 앤, 흐, 앤, 흐 앤, 흐, 들고 있는 다리, 골반, 서 있는 다리, 골반이랑 반듯하게 유지하시고요. 밑에 다리, 누르는 다리, 발바닥 지그시 눌러서 유지하세요. 앤, 흐, 앤, 흐, 3초만 더, 앤, 둘, 앤, 쭉 그대로 내리시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셔서 잠깐 쉴게요. 한숨 한번, 흐, 자, 그대로 그 다음은요. 뒤꿈치 들어서 브리징을 해서 클램 브리징 하실 거예요. 다리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시고 뒤꿈치를 들어요. 그 상태로 브리징 꼬리뼈부터 주루룩업앤 무릎을 아웃, 턴아웃 하시면서 줄앤 스무 번앤 2, 앤 3, 앤 2, 앤 4, 앤 2, 앤 5, 앤2 and six, and, and seven, 끈적끈적하게, eight, and n nine, and t n e n ten more, and 4 o n e and t n d t 에이 둘 n i 나인 마지막 e 텐 그대로 모아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세요. 옳지, 잘했어요. 잠깐 쉬실게요. 한숨 흐자 이제는 옆으로 돌아 닐링 사이드 플랭크 하실 거예요. 대로 버티는 건 아니고 닐링 자세에서 사이드로 업앤다운 50초 동안 하실게요 준비 골반 업앤 다운 앤쭉앤 앤 다운 앤쭉앤 앤 다운, 앤앤 다운, 앤앤 다운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양쪽 골반이 똑같은 라인으로 업앤 다운 앤업앤 앤 다운 앤업앤 down. 미는 팔 밑에 있는 오른팔 손바닥 바닥 지그시 어깨 귀 멀리 유지하시고 앤, 엉덩이 가볍게 들어올리세요. 엔 머리부터 무릎 사이까지 일직선 쭉 엔드 엔업 다운 엔 양쪽 옆구리 똑같이 엔업엔 앤, 앤, 다운 5초만 더업엔 다운 엔 그렇죠. 그대로 내려오셔서 닐링 누르 사이드 투 사이드 스트레치 넷네 세트. 위로 업앤 앉아서 엔업엔 옆구리 쭉 늘려주세요. 이때 엉덩이 무겁지 않게 엉덩이 철파적 소리 안 나게 엔업엔 그렇죠. 둘엔업 엉덩이랑 팔이랑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으쌰 일어나서 둘앤 마지막 앤, 드 앤, 쭉, 앤,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 반대쪽 연결하실게요. 닐링 플랭크, 사이드 업. 윗다리 무릎이 밑에 다리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앤, 업,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밑에 팔, 지지하는 팔이 너무 뒤에 가지 않게 살짝 몸통보다는 살짝 앞이 중심 잡기가 편하시고요. 어깨 숄더 정렬에 도움이 돼요. 어깨 으쓱으쓱하지 말고 어깨 귀 멀리 유지하세요. 골반 업, 무겁지 않게 골반 업, 양쪽 옆구리 길이 똑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and 두 다리도 똑같이, 두 and 골반 똑같이 업. 10초만 더, 앤, 들 얇은 허리 얇게 만들어요. 쭉, 앤, 업, 앤, 들 마지막, 앤, 잘 하셨어요. 자, 잠깐 쉬시고요. 손목도 좀 돌려주시고, 어깨 아프시면 어깨도 좀 돌려주셔요. 자, 플랭크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숨 고르시고, 후, 자, 엘보로 플랭크 하실 거예요. 힘 좋으신 분들은 손바닥 대시고 하셔도 좋아요. 엘보, 플랭크, 발, 발, 뒤로. 준비, 50초 동안 버티세요. 후, 앤, 후.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판판하게 일직선.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 대시고요. 팔뚝으로 바닥 안전하게, 편안하지만 적당하게 쑥 눌러주세요. 견갑골 사이에 우물 생기지 않게 등, 견갑골 날개뼈 사이 판판하게 해주시고 엉덩이는 일직선, 그렇죠.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아랫배 싹 닫아서 골반 들어주세요. 뒤꿈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꿈치 벽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지막 10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머리부터 골반 뒤꿈치 일직선 판판하게 유지하세요. 흐, 마지막 2초. 흐, 옳지. 잘하셨어요. 잠깐 아기 자세 쉬실게요. 흐, 고개도 도리도리 손도 좀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플랭크 상태에서 좀 버티시다가 25초 이후에는 다운독으로 연결하는 거 하실 거예요. 플랭크 잠깐 더 버티시고 후, 엉덩이 골반 일직선 그렇죠. 아랫배 판판하게 후, 팔꿈치, 엘보 플랭크 씌우신 분들은 손바닥 대시고 플랭크 자세 취해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다가 후. 자, 이제 다운독으로 엉덩이 삼각형,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릴게요. 앤, 둘, 위로, 앤, 쭉, 앤, 그렇죠. 앤, 겨드랑이 뒤쪽 스트레칭 느껴지실 수 있게, 하지만 허리 밀지 않아요. 허리 판판하게, 엔 엉덩이 삼각형, 앤, 둘, 앤, 시선도 같이 이동해요. 앤, 시선 앞에, 앤, 조금 뒤쪽, 앤, 매트 보시고, 뒤쪽 보시고,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잠깐 아기 자세로 쉬실게요. 흐자 이번에는 복근 운동 한번 하시고 플랭크 트위스트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대로 하늘 보고 누우셔서 싱글 렉 스트레치 50초 동안 하실 거예요. 가르 가슴으로 당겼다가 상체 스몰 컬업 흐한 다리 무릎 잡고 스트레치 엔두엔흐엔흐 앤, 흐, 앤, 흐, 앤, 흐, 앤. 뻗는 다리 발끝 길게 하시고요. 사람마다 높이는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너무 허리가 뜨시는 분들은 다리를 좀 위로 올리시고요. 가능하시면 은 바닥에 가깝게 내려주시면 훨씬 더 복부에 자극이 되세요. 자, 계속하세요. 흐, 앤, 아랫배에 튀어나오지 않게 복행근 납작하게 배 위에 판판하게 그렇죠. 산 만들어지지 않게요. 가슴 뒤에 살짝 들어 올리신 거고요. 허리는 바닥에 붙어있어요. 엠, 흐, 엔, 흐. 5초만 더. 흐, 엠, 흐, 엔, 흐, 엔.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무릎 꿇어 안고 잠깐 휴식. 한숨, 흐, 고개도 도리도리 하셔도 되고 무릎도 살짝 움직이셔도 돼요. 옳지.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이번엔 플랭크 트위스트 50초 동안 해보실게요. 팔꿈치나 손바닥 대시고요. 플랭크 자세 취해주세요. 한숨. 흐 그대로 트위스트 앤흐앤흐앤흐앤흐 엠. 흐. 흐. 흐. 흐. 흐 가능하면 골반이나 다리 아래쪽이 매트에 터치되게 흐 M 발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걸어가는 느낌처럼 발로 요령 있게 앞으로 기어가듯이 M H M H 너무 빠르지 않게 침착하게 하세요 H M 몸에 집중하시고 H M H M H M H 숄더가들 안정화 신경 쓰시고요 몸통도 그대로 트위스트. M. 골반이 트위스트 M. 5초만 더 M. 둘 M 마지막. 그렇죠. 그대로 잠깐 쉬실 거예요. 한숨. 흐. 자, 쿨다운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그대로 엉덩이 대고 앉으셔서 다리 쭉피시고한 다리 앞바 다리로 접으셔서 스트레치. 흐. 힙 뒤랑 허벅지 뒤다 스트레칭. 핀다리는 햄스트링 한번더 자극 주실게요. 플렉스. 흐. 옳지. 반대 다리도 앞바다리 접으셔서 사자 모양 만드시고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호흡 깊고 편안하게 플렉스. 햄스트링까지 더 스트레치. 흐으. 옳지. 자 이번에는 멀메이드 자세로 앉으셔서 옆구리 스트레치 해보실게요. 멀메이드. 그대로 반대쪽으로 후, 앤들 후, 앤들 지그시, 후, 지지하는 손도 살짝 바닥 저항 주시고요. 쓰러지지 않아요. 몸통 쓰러지지 않게. 옳지. 반대 다리도. 자, 엔, 늘, 후, 엔, 척추 길게, 엔, 후, 엔, 몸통 꾸기지 않아요. 엔, 후, 열리는 갈비뼈 쪽을 활짝 확장시켜 주세요. 위쪽 더. 옳지, 잘하셨어요. 배 대시고 엎드려서 이제는 스완으로 동작하시고 스완 스트레칭 연결하실게요. 자, 코끝부터 일어나시는 거 아시죠? 코끝, 앤드, 경추, 흉추, 복부 연결해서 골반 살짝 업. 그렇죠. 팔뚝 뒤에 계속 안정화. 푸시업 하듯이 내려오시고. 자, 한번 더. 앤드, 쭉, 길게. 다리, 그렇죠. 길게, 팔뚝 길게. 앰프셔하듯이 내려오시는 느낌 살짝 있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앤둘 시선 멀리 가이드 되세요. 그대로 위로 스트레치. 옳지. 허리 너무 누르지는 않아요. 배를 들어 올려주세요. 옳지. 쫙앞면 스트레치. 아기 자세로 뒤로 한숨. 잘 하셨어요.